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그, 오늘은 그 아주 중요한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그 어느 누구도 강의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을 왜 강의를 안 하는지, 그 직급 도전, 그 판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낱낱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알고, 그 미래에 어떤 걸 갖다 너무 그냥 부름만 잡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제대로 잡고 아 미래 앞으로 1년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왕좌왕 하지 말고 전 시간에 강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뭐 저기 별로들 안보셨더라고요 그거를 듣고 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그 실감하는 부분이 많을텐데 아 시간 나시면 그거를 한번 전편 거를 갖다가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여태까지 직급 도전이 13년 전서부터 시작해 왔고 여태까지 해서 드디어 이제 종말을 맞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서부터 이제 해가지고 한올 12월 달쯤 돼서 이제 그 판차 기도직으로 간 사람들 n 가 적용이라든가 한10 빠르면 11월, 뭐 아니면 12월쯤 해서 내년을 맞기 전에 한번읍장 업참 마속을 갖다 한번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걸떠나서 직급도전이 13년 동안 이렇게 자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속내에서는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 플랜을 이 사람 저 사람 잘한다는 거그 김범수 속내 것도 도 듣고 뭐별별걸다 저는 유튜브 하는 사람이니까 또다 또 들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다 들어봤는데도 어느 한 군데에서도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제 유튜브는 지금 초보자들이 들어와서 듣는 분도 거의 없거든요 뭐 유명하니까 는 그냥 뭐 호기심에 들어와 본 분은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그래도 기존 사업자들 그것도 직급 도전에 시달리는 분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이건 아니야 그러고 들어오신 분들이 제주그 어 구독자들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거를 갖다서 저는 연구하고 또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겠죠 오늘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케팅 플랜이 상당히 아주 대단히 좋은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아, 그걸 갖다가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직급 도전해서 그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모르고 안한게 아니고 알고도 안한 겁니다. 그 부분 제가 두 개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은 Q. Q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라는 거. 그 30만 PB를 내가 스스로 달성하는 거. 나오자마자 위에서 막 30만 PB로 도망갈까 봐 달아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자영사업의 의지를 갖다가 처음부터 끊는 거고, 믿고 쓰는 애터미 내가 내 귀중한 돈을 내가면서 하나, 두 개씩 썩어보면서, 아, 진짜 이건, 여긴 절대품질, 절대, 절대 가격이 있는 거를 갖다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묵살하고, 여태까지 30만 pb의 의미, q의 의미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묵과하고 지나갔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첫 단추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첫 단추인데, 이제, 그 다음에서부터는 뭐냐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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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거는 뭐 정식 그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 처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여태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즈 마스터 그리고 오토판매 누구나 다 그러지 않습니까 첫술에 배부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야 월에 200만 원씩만 나오는 오토판매사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발 빠르신 분들 뭐 이러고 막 갑니다 그냥 그거 막 그냥 카드를 그어서 가지 않나 뭐 아니면 그냥 내가 팔아서 간다 그냥 차에다가 실어놓고 그냥 나가서 팔지 않나 앵벌이라는 사람이 없나 점포에다가 내놓고 팔지 않나 별 짓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행위들이 첫걸음서부터 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마케팅의 골조를 갖다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세일즈 마스터도 안간 사람인데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자 미래를 갖다가 권위 읽고 하는 사람은 벌써 이렇게 이만한 자세가 틀립니다 누구든 나오면은 그 얘기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토세일즈 마스터만 되면 밀려간다 뭐 이런 얘기 이제는 통하지도 않아요 그건 초창기나 먹혀들어갔던 얘기지 지금은 그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도 요즘은 그런 강의 하지도 않거든요 그동안 여기를 지켜, 지나간 켜지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는데 지금 와서 뭐 새롭게 그, 그, 그런 그 얘기가 이제 먹혀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오늘 요것만큼은꼭 어, 기억을 해둬야 되는게 뭐냐면은 전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전시간거를 많이 안들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직급 도전 판짜기들이 그 처음에 딱 나오니까 그분들은 저, 저기 뭐 h 리빙과 그런 데에서 많이 그래도 오랜 세월을 갖다 보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판을 읽는 그게 아무래도 틀리죠 소위에서 다단계꾼이라고 하죠 그딱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는 이 마케팅을 딱 나름대로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이거 직급 마케팅이구나 근데, 저희 뿐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나 다 직급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용자, 특히 우린 생필품이 많으니까, 굳이 사업자를, 사업자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전 네트워크는, 뭐 아메이 뿐만 아니라, 저 이름도 못 들어본 모든 것도 다 사업자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있다는 거는 사용자 마켓이라고, 마케팅이다, 브랜드 익스체인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다, 100, 100이면 100그 사업자 마케팅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는 뭐 물건만 물건이 발이 달려 있어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제품 소비를 많이 시키고 그걸 많이 전달하면 아, 된다고 물론, 물론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아주 어, 퍼센테이지가 1% 미만입니다 결국에는 사업자 마케팅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사업자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 우리, 그, 마케팅 플랜은 우리뿐만 아니고 어디나 다 사업자의 중심을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명의 사용자하고 1명의 사업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예, 점점 더 나아가면은 진짜 실제가 그런데 1000명의 사용자하고 1명의 사업자를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근데 오늘 뭐 그런 걸또 장황스럽게 얘기한 것보다도 배경 설명만 했어요. 근데 뭐를 아셔야 되냐면은 세, 세일저 마스터 어떻게 하는 거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뭐 너무나도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뛰어가든 걸어가든 그냥 자랑 안에 그렇게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는 직급 어,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오토 판매사가 아니고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우리 직급상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 다이아몬드가 가장 중요한 직급이거든요 팀장이 근데 우리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도 아니고 그리고 또좀뭐 안주나간다고 하는 국장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껴가지고 아무 역할도 못하고 사라져도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런 직급이 되는데 가장 군대도 그렇고 어느 사회나 그렇고 전부 다 회사도 그렇잖아요 그 대리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리팀장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건데 우리는 팀장 다이아몬드가 제일 중요한 마켓 그 자리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오토판매사는 혼자서 라도 가죠. 뭐,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이아몬드 마스터서부터는 갔을 때 좌우에 자라든 못하든 간에 두 사람의 세일즈 마스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못해도 두 사람의, 두 사람, 두 사람의 사업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막 바쁜 걸음으로 오토판매사까지 가서 그냥 어렵게 어렵게 그냥 왔어요 근데 그때 가서 딱돌아와서 보니까 어이? 왜그 이쪽에도 수천만 p 비가 나오고 이쪽도 수천만 p 비가 나오는데 제대로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랬는데도 이쪽에 두 명이 이쪽에 두 명이 그렇게도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두명 나오면 이쪽에서 한 명이 빠지고 막 그걸, 그러려니까 그거를 메꾸려고 카드를 갖다 막 동원해서라도 사람을 그냥 막 세워서라도 그냥 그 짓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시초가 돼서 그게 완전히 그냥 판짝이 조직에 그냥 대세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능이 완전 상실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이 마케팅 그런거 이해하는데 처음에 그 기초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30만 pb, 30만, 30만의 뭐 후원수당. 이거 이제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다이아몬드 마스터에다가 포커스는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금 처음 큐 처음부터 이제 이 사업을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결단한 그분들,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 지금 가다가 국장까지 갔는데 무늬만 국장인 분들 뭐 등등등. 지금부터라도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내 목표는 첫 목표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아니고 오토 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팀장이다. 좌우에 두 명의 올곧게 걸어가는, 진짜 나랑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두 사람의 사업자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분들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후원수당에서 결정이 나죠. 그러니까 후원수당이 처음에 이제 오토판매사까지 이렇게 갈 때까지는 후원수당에서 나서 30만, 30만에서 6만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더 오래 하다 보고 그러면 많은 사용자가 있고 어쩌다 보면은 그렇게 갖고 70만 70만이 맞아서 그 꽃백이 는 12만원도 맞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그냥 다그저 6만원짜리만 맞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사업자들이 그 사업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걸 의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 갔을 때 70만이 가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계속 가다 보면은 그 70만 70만 맞아서 그게 어느 시점 되면은 70만이 맞는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30만, 30만만 맞는 게 아니고 70만, 70만이 이게 가끔 섞여서 맞는다는 얘기는 좌측에 우측에 사업자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파트너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파트너들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30만, 30만에서 더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30만, 30만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 30만도 한두 번은 내가 맞춰서 가, 어떻게 해서 간다고 그러지만 그거를 장+ 주야장천 그냥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사업자들이 나왔을 때 30만 30만이 맞는 겁니다 그것도 근데 70만 70만은 사업자가 나오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숫자예요 뭐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자간에 어려운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아 30만 30만이 한뭐네번 다섯 번 맞고 어 가끔 70만 70만이 맞는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좌측에 우측에 사업자 비슷한 사람들 내지는 사업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가는 케이스에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은 뭐좀 사업을 해보신 분들 좀알 겁니다 근데 처음에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지금 헤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처음 세팅을 나는 팀장이 목표다 다이아몬드가 목표다 그러고 가려면 은 생각이 이게 틀려지는 겁니다 틀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아, 어, 팀장이 목표로, 처음도부난 오토 판매사가 목표가 아니야. 무조건 첫 목표는 누구든, 새로 나오시는 분이든, 지금 막 국장까지 가는데, 무늬만 국장 그래서 헤매시는 분들, 지금으로부터 다시 백수더 베이직 하셔갖고 좌우에 두 명, 두 명씩의 그 사업자를 갖다가 만든다. 그 사업자들이 커서, 어, 판매사가 되고, 그 사업자들이 커서 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서부터 나는 그냥 오토판매사야. 그냥 그것만이 나의 지장의 목표여서 2년만에 가시는 분, 3년만에 가시는 분, 5년인데도 아직도 헤매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은 그 어느 경우든 처음서부터 할 때서부터 좌측의두 명, 2명, 우측의두 명을 항상 의식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트워크의 5개념. 자영사. 30만 p v 를 달성하는 나. 자, 우에 30만 pb 를 갖다가 스스로 달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거. 그래야지 후원수당 6만 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pb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직급 마케팅이기 때문에 사업자 두루 갖다가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근데 여태까지 잘못한 거는 회장님이 처음에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쉽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신 분들이 고민 고민 그때 제 거를 보는 경우가 거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목표를 갖다가 좌우에 두명두명씩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든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도 지금은 아니야 지금부터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면은 좌우두 명, 두 명을 가지고 야 돼.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가다 보면 그 사람들 생기겠지. 사용자 중에서, 왕소비자 중에서,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해모이면 그냥 완전히 뿅 가서, 이거 뭐야? 그래갖고 나오는 거. 초창기에는 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격프 팀복이라는 다섯 개 개념 중에, 자영사업은 기본이죠. 자영사업은. 그래서, 근데 자영사업과 답게 안에서들 문제지. 근데, 인재라도 자영사업과 답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내 사업이지, 스폰서 사업이 아니에내 성공을 위해서 가는 거지, 스폰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교육사업은, 무슨 교육사업이야. 교육이 없는데, 뭐, 맨날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고, 뭐, 맨날 그냥 카드 가라는 얘기, 그 경영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큰, 아주 가장 결정적인 미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갖다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팀장으로 처음부터 설정을 하고 가는 분들은 두 분이 그렇고 가다 보면 두 분이 나오겠지? 그거는 오토판매사를 목표로 한 사람들은 하다 보면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같은 사람 나오겠지? 아니면 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나오겠지? 택도 없는 소리에서 말라고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끔 그냥 진짜 온팽이 같은 사람들 진짜 이런 분들 가끔 나오지만 나오면 뭐합니까? 나오면은 이쪽은 나오는데 이쪽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맨날 짝꿍댕이가 일어나서 이쪽은 뭐 판매자가 3명씩이나 나오는데 이쪽은 두명은 그냥 한 명도 안 나오고 뭐그좀 아장아장 가다가 그만두고 뭐이쪽에서저쪽가다 보면은 맨날 짝꿍댕이가 나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수익은 직급을 가야지 직급수당 이게 나오는 직급수당 마케팅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판차기 조직들이 딱 그거 보니까 그래서 PV를 맞춰서 그냥 딱딱딱 맞춰서 하는 게 초창기 접부터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대안이 뭐냐면은 이 사업은 철저하게 교육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첫 목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다 그러면은 처음에 큐를 내가 큐가 되고 제세세마프랭크 그 책에도 나오듯이 내가 큐가 먼저 돼야 되고 어 그리고 좌우에 Q가 그 가장 기초적인 작업 그사람들은 처음서부터 가랭이 찢어지게 막 도전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Q서부터 1t, 2t, 3t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 이런 거였어? 그리고, 어, 쉽네? 어렵지 않네? 목표가 그렇게, 그렇게 센거 아니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루는 그거 있어갖고, 자기도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건 그들의 노력이고, 시스템에서는 그들을 교육을 시켜가야 돼요. 절대로 그 사람이 자기 발로 가는 경우, 진짜 아주 보기 드문,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 카드 질러서 가는 거를 그냥 복제를 시켜가지고, 그냥 인위적으로 모든 걸로 판짝이로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한선까지 간 사람들, 가도 지금 임페리얼들 뭐한1 0명 이제 좀 넘어가죠.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상한선에 간 분들은, 그 판짝이 초, 초창기 했던 한 성업은 그분들이나 지금 상한성 가서 그래도 비슷하게 받을 겁니다. 왜? 그쪽 조직이 다 60%예요. 전체. 그한 사람의 판짝이 그것 때문에 그들만 고국의 그 꼭지점에 있던 그 사람들만 지금 혜택을 받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 엉터리로 한 거기 때문에 엉터리로 받는 그네사람 네 정도 그 정도 외에 그 사람들도 정확히 제가 보기에는 그, 연속으로 저기 상한선 1억씩 받아가는 그, 그거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 알겠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관계 없는 거니까는 그 밑에서 할 때는 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목표로 해서 처음서부터 두 명, 두 명. 2명, 그두 명이라는 게 세로로 두 명. 그러니까 내가 전달한 사람이 또한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가면서 가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없는 시스템. 교육이 없이 그냥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렇다면은 그 그렇다면 그건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가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시고 지금부터 그 교육을 갖다가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오늘 그 단초만 제가 얘기해 주고 마칠까 합니다 뭐냐면은 1분 스피치가 기초입니다 1분 스피치가 안 돌아갔다 안, 안 한다 지금 3년 전에 제가 나와서 그거 얘기했더니 그때 저런 뭐 욕하고 민원 놓고 뭐 하면서도 지금 다 1분 스피치 하라고 그랬더니 다 3분 스피치 더라고 앉아 있어요 어디나 할것 없이 다 3분 스피치 합니다 자 시스템이라는 거는 1분의 세팅이 돼 있는데 왜 그거를 갖다가 임의로 2분도 놓고 3분도 놓고 해서 아웃풋이 같은 걸 나온다는 거는 그건 시스템이 아니죠 공장 시스템에서 그렇다면 다 불량 천지게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1분 스피치, 3분 스피치 하던 분들은 지금부터 1분 스피치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왜? 시스템이 그렇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분 스피치, 형태상으로는 3분 스피치를 하는데 그걸 해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 나니까 여태까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거의 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제가 3년 전에 나와서 1분, 1분 스피치 얘기했더니 거의 2분이 2분 스피치 하는 데가 한 10%? 1분 스피치 하는 데는 저희들 아자줌하고 김영하 팀장이고 뭐 이런 데 밖에는 저희 쪽을 거쳐나간 사람들 외에는 1분 스피치 안 하고 거의다 2분 내지는 거의 다가 3분 스피치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굴러가긴 커녕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가 더광양에서 재미도 없고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처음 기초는 Q를 맞추는 거 내가 Q를 하고 복제되는 두 분은 Q를 PB 차원에서는 그거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 차원에서는 자격푸틴복의 개념을 알고 해야 되는데 자영사업은 다들 웬만큼은 알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자영사업이지. 근데 교육사업은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두 명을 갖다가 이렇게 처음부터 세팅해 놔서 그냥 오토판매사 되니까 어 자연적으로 또 그동안에 같이 교육시켜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냥 한한명 어, 정도 모자라는 거 정도? 그러면 또 그,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이렇게 같이 교육을 시켜야 파트너를 더 초대하고 하는 행위를 갖다 꾸준하게 했을 거라는 얘기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오늘 그두 가지 포인트, 30만 pb, q, 그거하고 모든 직급 마케팅은, 우리 같은 직급 마케팅, 아니,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다당에도 다 직급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직급을 갖다가 오토 판매사에다가 두지, 판매사에다가 두지를 말고, 오토 판매사에다가 두지 말고, 처음부터 세팅을 다이아몬드 마스터에다가 맞춰야 된다. 요것만큼 까먹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국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